두 번째로 방금 전 재미나게 본 영상이 답이다 라는 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타 채널의 인기 영상을 따라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유는요, 유튜브 알고리즘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AI가 관련 영상과 추천 영상을 추천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AI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관련 영상에 표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회수가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을 따라할 것이냐는요. 타 채널의 인기 영상을 따라하는 거고요. 인터넷 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따라하는 겁니다. 크게 성공한 채널에 인기 업로드 탭을 가보는 겁니다. 거기서 조회수가 많은 영상을 참고하시고, 그 중에서 내가 따라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시고, 적극적으로 따라하는 것을 거를...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는 인터넷 밈인데요. 인터넷 밈이 뭐냐면요.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특정한 컨텐츠와 문화 요소를 이루는 말입니다. 대개 모방의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에서 사람에게 전파되는 어떤 생각, 스타일, 행동 따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키 대박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시면 인터넷 밈 해가지고 인터넷 밈이라고 불리는 사회 문화적 인터넷 현상을 다루는 목록이다. 인터넷 밈의 범위에는 바이럴 비디오, 캐치프라이즈, 이미지, 짤방, 그 외에 인기 있었던 주제들이 포함됩니다.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해짐에 따라 입소문 역시 힘을 얻게 되어서 인터넷에서 일어난 특정 유행은 일반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광범위하게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 밈을 잘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유행입니다. 유행. 인터넷상에서 떠오는 유행. 요걸 따라 하는 겁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아이스퍼켓 챌린지, 덕분에 챌린지, 테스형 열풍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먼저 아이스퍼켓 챌린지를 살펴보면 요그 근육이 이렇게 힘이 빠지는 병 있잖아요. 그 루게릭병 치료센터 건립을 위해서 모금운동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은 얼음물을 덮었습니다. 몸이 굳어가는 것을 한번 경험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챌린지가 시작됐는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연예인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유튜버도 있고, 일반인들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이스버킷으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뭐 여자 아나운서, 여기는 이제 연예인이에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했었고요. 쭉 내려보시면 은 유재석도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동참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관련 영상이 쭉 뜨게 됩니다. 덕분에 챌린지는 요즘에 한참 유행하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분들이 힘들어졌잖아요 특히나 코로나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수어로 왼손에다가 오른손 넘버원을 받쳐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거가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마름이라는 유튜버 나인이라는 유튜버 그 다음에 보시면은 보건복지부에서 했었고요 보건복지에서 아마 시작을 했는 것 같아요 김연아도 지금 한것 같고요 의료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이 참여를 했습니다. 추석 때 나훈아 씨가 콘서트를 하면서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테스 형을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그때 신곡으로 발표한 곡인데 힘든 세상살이를 소코라 테스 형에게 한탄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나가지고 거의 뭐 대부분의 음악 유튜버 분들이 다 따라했습니다. 각자의 표현으로 막 연주를 하고요. 노래도 따라 부르고 패러디한 것도 있고 이것도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요. 여기 보시면 북한에서도 지금 난리 났다고 그러고 2개월 전에 지금 올라온 건데 27만회나 됐습니다. 길거리에서 피아노를 치고 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나훈아 씨의 영상이네요, 그죠 송창식 씨도 TV에 나와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스폰도 이렇게 하고요. 아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노래를 각자 각자 카바를 해서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따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문제잖아요. 일단 먼저 주제를 따라합니다. 주제를 따라하시고 썸네일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제목은 어떻게 지었는지, 그 다음에 컨텐츠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컨텐츠 구성이라 고 하면 화면 구성이라든지 내용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말하는 톤, 노래 같은 경우에는 자기 톤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했을 거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을 넣어서 말하는 톤과 같은 것들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하실 때 주의점이 있는데요. 그냥 막 따라하면 안 되고요. 내 채널의 주제하고 연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연관을 요 만들어내야 됩니다. 없으면 은 만들어내야 돼요.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잡아서 내가 하고 있는 내 채널의 주제하고 연관을 만들어서 영상을 쓰면 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똑같이 따라하는 건안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독창성을 가미해서 그렇게 영상을 제작하시면 되겠습니다.